안녕하세요 복동인의 달팽이농장입니다 어, 오늘은 저희 달팽이농장이 어, 어떻게 시설이 되어있는지 전체적으로 달팽이농장 시설 소개를 한번 쭉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, 저희 이게 농장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어, 농장 하우스가 보이시죠 어, 이 하우스 안에 농장 달팽이농장 내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하우스 외부모습입니다 어,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, 겨울이라 차광망이 벗겨져 있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차광망을 저희는 벗겨서 햇빛을 받으면 안에가 훨씬 따뜻해지는 네,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한 3월 말에서 4월 정도 되면 어, 이제 차광망을 씌워서 어 햇빛을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저희 농장 외부 모습 인데요 여기는 먼저 뭐 저희가 천막에서 어,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거고 어, 그 다음에 <웃음> 저희 농장 옆에는 바로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, 뭐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어 좋은 저장고 창고도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어, 저희가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외부 모습이 어 이렇게 전체적인 저희 농장 규모는 요어 지금 보시면 이 길이가 한 정확히 30m 가 조금 넘어요 한 32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연동하우스라고 하죠 어, 이렇게 한동을 이어서 지은 형태를 연동하우스라고 하는데 어, 한동이 뭐 폭이 한 7m 에서 8m 정도 됩니다 한 8m, 7, 8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폭은 한 14m 정도 되는거고 어, 길이는 32m 정도 되는거죠 아,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뭐한 150평이 좀안될거예요 자 한번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보시면 달팽이 농장 하우스는 단열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이중 형태로 시공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어, 단열 효과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.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일중 안에 내부를 들어온 모습입니다. 쭉 보시면. 뭐 저희가 이제 책상이나 뭐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요 어 옆에는 이렇게 코코피트를 저희가 사용하는 코코피트를 쌓아두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뭐 사료 같은 것도 쌓아두고 여기 어뭐 연탄도 있고요 배합기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배합기는 이런식으로 사료배합기예요 어 사료배합기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사료를 배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달팽이 사료를 대합을할때 여기다 넣어서 그 다음에 물을 함께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해서 희석을 해서 달팽이를 급여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어 구체적으로 달팽이 먹이 어 공급할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작동은 간단해요 뭐 이렇게 온 스위치만 누르면 자 보시. 돌아가는 거고요. 자,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열어주면 네, 사료가 일로 나오게 돼 있죠. 네. 간편하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중 내부죠. 이 안에가 하나가 더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. 자, 자, 보세요 이런식으로 이중안에 내부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우스 구조는 농장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어, 저희는 어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넓게 작업공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한 30m 중에 거의 여기가 앞에 가한 6m 정도 되고요 네, 이렇게 해서 앞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내부에도 한 4m 정도를 떼었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저는 뒀거든요 시작을 할때좀 동선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좀 여유 있게 공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 내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반이 제작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바닥에다가 그냥 두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이렇게 선반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어 중간 중간에 보시면 뭔가가 있죠 이렇게 어,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용도는 레일이에요 이렇게 레일처럼 쭉쭉 보시죠 아마 방송에서 제가 많이 좀 타고 다닌 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레일은 용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뒤에 쭉 안쪽에 통이 많이 있잖아요? 통을 그럼 가져올 때 통을 다 들고 오기면 올려면 힘들겠죠. 그래서 통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쌓아서 밀고 올는 거구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아까 이렇게 뭐 상자가 있죠. 이런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먹이를 줄때 다음에 먹이를 주는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. 먹이를 줄때 이렇게 뭐 위에를 주려면 여기다가 뭐 이런식으로 이제 먹이를 가져와서 올려놓고 자 먹이를 주면서 쭉 밀고 나갑니다 네쭉 편하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밀고 나가면서 먹이를 급여하는 용도예요 네. 그래서 일하기 좀 편리하게 이렇게 레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자쭉 보시면 이런식으로 내부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반 같은 경우는 어, 이렇게 뭐 2단 식으로 쭉쭉 2단 2단 2단 만들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뭐 이렇게 한번 다섯 어, 개까지쌀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음, 2단씩 하면 총 8통이 8줄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다섯 줄을 쌀수 있게 해서 뭐좀한 줄은 뭐 이렇게 이득이 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음 그거는 각자 이제 고려해서 뭐 3단씩 쌀 수도 있고요 고려해서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통 하우스 안에 이제 여름 되면 많이 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중으로 차단이 되면 여기 하우스 안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검정색 청 같은 걸로 몰로 덮어놨죠. 이게 이제 차광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여기 안에 내부를 들어오면 외부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. 이중 안은 열 손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이 잘 되겠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냉온풍기를 사용을 합니다 어, 난로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난로는 음, 저희가 뭐 이렇게 보조 개념으로 예, 조금 많이 추울 때 조금 보조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은 어, 벌써 이제 말이 많이 따뜻해져서 예, 이제 연탄 난로를 중단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우스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음, 이렇게 선반 같은 걸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양식 통을 드립니다. 양식 통은 지금 보시면 대충 보셔도 아마 한 6, 7천 개가 되지 않을까? 한 6천 개 정도는 대략적으로 될 거예요. 그래서 뭐 마릿수가 뭐몇 마리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음 한번 보여 드릴까요? 어. 보통 통 안에 보시면 이게 어제 먹이를 줬거든요. 평균 한 20마리씩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통이 5 0 0 0 통이다 그러면 뭐 20마리 곱하면 뭐 10만 마리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. 그게 아니라 한 통에 어 새끼들은 이제 어린 애들은 뭐 100여 마리씩 들어 있는 통이 있어요. 자 지금 이쪽 위쪽 줄에 쭉 보시면 음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한백 100... 120통이 좀 넘는 이쪽의 통인데 이쪽은 이번 다음주에 자 보세요 그냥 대충 보셔도 한 100여마리 가까이 되겠죠 어, 이렇게 일정기간 자란 달팽이는 어, 나중에 또 옮겨 줘야 되기 때문에 어, 더 많은 달팽이가 있는 거죠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소개를 해 드렸다시피 하우스 시설을 하고 양식통을 들이면뭐 기본적인 세팅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코코피트 예요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물에 불린 거고요그 밖에 보시면 이렇게 블록으로 된 압축된 코코피트 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안에서 불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짓고 양식통을 들이고 코피트랑 아까 문제 나중에 뭐 먹이 배합 사료만 준비가 되면 탈팽이 키울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마 좀 간단하실 거예요. 탈팽이 농장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.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하는 일을.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